나라가 안 하니 나라도 한다 수면 건강 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. 옆으로 자면 코골이가 좋아져요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음. 혀가 뒤로 처지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처지니까. 그치, 옆으로 눕는 좀 게좀더 이렇게... 생겼어. 코골이 뭐비 분들이 똑바로 못자 옆으로 자라고 하는 그거 옆으로 자고. 어, 예. 려고 예. 그거 더 심하면 이제 엎드려자 이제. 혀가 밑으로 처지라고. <웃음> 아. 네. 그렇게 되면 숨 쉬려고 하는 본능적인 행동이거든요. 아. 그런데 그렇게 자면 또 이제 골격의 문제가 생기잖아요. 이 골격은 이제 100년을 써야 되는데. 음. 100년을 하면 얼마나 아끼고 잘 이게 관리를 잘 관리를 해야죠. 네, 네. 그 숨쉬는 문제 때문에, 네. 어막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한 허리가 고장나고 골반이 틀어지고, 네. 이제 이제 오십 넘어, 60 넘어가면 이제 거의 음. 이 아프다 소를 그냥 입에다 달고 살아야죠. 힘들게 사는 거예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음. 음. 이게 기도가 이 혀로 인해서 좁아져서 또 그거를 본능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. 옆으로 누워 자게 되고 옆으로 네. 누워 자면 어깨가 또 이렇게 눌려서 네. 어깨가 꺾이 고개가 고꺾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헐, 척추가 휘고 골반이 틀어지고 그렇죠 골반도 휘고 허리도 아프고 걷는 사람들을 이제 거 뒤에서 딱 보면 음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걷는 사람들 <웃음> 골반이 틀어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균형이 안 자면 안 맞은 로 걷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. 네, 대부분 그런 분들이 음. 보면 옆으로 많이 자더라고요. 음. 또 어, 많은 여성분들이 나는 똑바로 자기가 힘들어요 하는 분들이 음, 있어요. 음. 왜 그럴까요? 그게 숨 쉬는 거하고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목에 문제가 있어요. 음. 목이 척추가 음. 아, 경추가 제대로 음. 어, 위치가 안 되면 음. 이렇게 하면 되게 불편하거든요. 음, 음. 그리고 허가키도를 막으면 숨 쉬기가 불편해. 네. 라 모르겠다, 옆으로 자는 음. 거야. 그래서 목과 이 목이 엄청 음. 중요한 게 뒷목, 앞목, 음. 목구멍. 음. 이 목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? 그래서 소장님들. 장사도 길목이잖아요? <웃음> 맞아요. 목이 진짜 어. 중요해요. 음. 어, 그래서 우리 소장님은 항상 목과 목. 숨. 숨. 이 얘기를 말씀을 하시잖아요. 네. 목숨을 살려야 돼요. 네, 그 목숨을 살리는데 이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혀. 네, 근데 이제 이제 혀가 이렇게 커서 코골이 무업이 심하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병원에서는 어떻게 혀를 잘라버리는 방법? 아 진짜요? 혀를 음, 잘라요? 음, 혀를 댕강 자를 수는 없으니까. 네. 혀, 혀가 이렇게 있으면은 네. 여기를 쪼개요. 반을 갈라요? 아니 완전히 가리진 않고요. 네. 그 저기 어, 포트드 아니 뭐라고죠? 그 어쨌든 이만큼 쫙 점이요 칼... 점요 칼집을 넣은 다음에 네. 그다음 에 옆에 이렇게 도려내요 이렇게 이렇게 려내요 그래서 여기를 이만큼 이제 잘라내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. 이렇게 그러면은 혀가 이만한 게 이렇게 작아지죠. 아니 근데 잠... 이게 작아졌어요? 네. 졌어요. 그, 그 이렇게 뒤로 쳐주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. 그러 이제 요긴 크기가 조금 작아졌다고 해서 이 이렇게 음, 무게가 줄어들었을 거예요. 무게는 조금 줄어들겠지만. 중력의 영향도 있고, 그다음에 혀 뒤쪽을 잘라내니까 앞쪽이 뒤쪽을... 아니고. 앞쪽은 되게 기능이 많아요. 그 맛을 봐야. 다섯 가지 맛이 이쪽으로해서다 어, 있잖아요. 뒤쪽은 별로 이렇게 그렇죠. 그나마. 예, 예. 그러니까 네. 뒤쪽을 이제 희생시키는데 넘어가는 음. 그, 뒤쪽을 넘어갔을 때 여기가 이렇게 두툼했던 게좀 네, 네. 네. 얇아지면 좀